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. 빠밤. 오호. 어! 오... 오... 오. 오 뭐야? 아줌마! 잠깐, 잠깐 잠깐 어 아줌마 어.. 잠깐 뒤집어야 돼. 어? 아리 어. 어? 괜찮아요? 괜찮아? 다이리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괜찮아? 왜그래? 왜그래? 괜찮으세요? 정신 들어요? 나 들어요? 몸 괜찮아?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니아니 아니, 가만히 있어 아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너무 세게 넘어졌어요 아니, 괜찮아요? 아니 그래도 갔다오는게.. 그래도 부르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아, 여기 전화, 아, 예, 네. 전화 줘봐요. 아, 예, 병원, 가, 한번 가,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받을 사람한테 빨리. 아 놀래라 뭐야 아. 사람 앞으로 꼬꾸라지는거 처음 아 놀래라 아, 아 놀래라 일단은 뭘 해야되는데 와. 인도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칠 것만 했습니다. 아니야 많이 다쳤어. 앞니발 깨지고 했는데 사지가 갑자기 뭐 이게 뒤처리를 못하고 차를 빼줘야 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옆에 아줌마들 있어 가지고 그래도 어, 전화 해주고 하니까. 괜찮은거..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<웃음> 아 참.. 놀래라.. 씨.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옆눈질로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고대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그고 뭔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확보 이런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갔는데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옆에 도와주신 분이랑 같이 어 사람 바로 누이고 바로 이제 숨이 답답한지 아니면 이물질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입 주변을 좀 봤는데, 뭐, 오바이트나 이런 건 없었고, 그냥 한, 시간이 그렇게, 제가 사람이 완전히 힘을 빼니까, 그리고 경련이 있어가지고, 몸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옆에 아줌마, 그 아가씨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집었는데, 어그 뒤집지 못한 시간까지 감안하면은, 한 30, 20초에서 30초 정도 동안 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가, 처음에는 약간 놀라셨는지 말을 조금 더듬으시다가, 혼자 스스로 일어나려고 힘을 줄때 괜찮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심장 같은데 이제 좀 압박을 해보려고 손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갖다 대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일으키지 않고 잠깐 동안 누워 계시라고 해 놓고 그리고 어 제자리에 스스로 일어나서 앉는 것까지 확인하고 음 앉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 오토바이 빼는 김에 좀 그냥 바로 저는 출발했습니다. 아참 놀래라. 지나가시던 행인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 주셨는데 뭐 본인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가족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어 전화 통화 버튼 누르는 것까지 확인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어 나왔습니다. 혼자였으면 이제 후속 조치급까지 했겠지만 어 지금은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